안녕하세요 놀먹입니다. 피파17 선수 커리어 모드 리버풀편이 6 4화에서 끝이 나고 이제 64화부터는 새로운 팀에서 커리어 모드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커리어 모드 리버풀편 총결산 편입니다. 마르커스강은 커리어 모드 2 1라에서 블랙풀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커스강과 리버풀의 인연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6화 영상에 있었던 EFL컵 3라운드에서 당시 블랙풀에 속한 마르커스강은 리버풀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마르커스강의 득점으로 블랙풀이 승리를 거뒀죠. 타브 리그 팀에게 졌던 치욕을 겪은 리버풀이 자신을 무너뜨린 공격수를 영입해서 활약하게끔 한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마르커스 강이 리버풀에 있으면서 골 카운트를 일일이 해온 결과 110골을 넣었습니다. 프리시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썬더랜드 전에서 프리미어 리그 데뷔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프리시즌 대회에서 PSG전에서 득점을 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득점을 넣은 셈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처음으로 성공시킨 58화 스완지시티전 득점이 생각납니다 가장 멋지게 들어간 득점이라면 아무래도 미들즈블러전 중거리 슈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45화에서 나왔는데 얼결에 성공해서 녹화하면서 기쁨반 당황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멋진 득점 장면들이 많으니 꿀 모음 영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즘 웨스가 더잘 나와 할것 같으니 말이죠. 리버풀에 활약하면서 우승컵도 꽤 많이 차지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회 우승, FA컵 1회 우승, EFL컵 2회 우승, 유로파리그 1회 우승, 커뮤니티실드 2회 우승 등총 7회의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우승을 했음에도 무득점 우승을 한 대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버풀 첫 시즌 시절 이어컵입니다 열심히 움직였지만 끝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였고 결승전에서 명단이 제외된 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 그건 순전히 유로파 리그 때문이지만요. 리버풀에겐 라이벌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진정한 라이벌 하면 바로 에버튼이죠. 그러나 마르커스 강은 머지 사이 더비를 달랑 두 번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상하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아무튼 두 차례의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그 이상한 자책골도 나온 경기이기도 하고요. 역대급 어이털린 자책골이었는데 말이죠. 리버풀에서 뛰던 시기에 A매치에 많이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맹활력은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했죠. 그러나 마르커스 강은 정작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렇게 좋은 활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리플에서 보여줬던 날카롭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게다가 겨우 놓은 한골도 이탈리아전 연장전에서 터졌죠. 결국 4강전 스페인전 패배로 대회를 마무리해야만 했고 정작 다른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죠. 월컵 본선만큼 가장 아쉬운 장면을 뽑으라면 바로 46화에 있었던 EFL컵 16강전 스완지전 단독 드리블 장면입니다. 후반 막판 드럼을 하고 영웅이 될줄 알았건만 결국엔 득점을 올리지 못해 연장전까지 가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래도 막판에 득점을 하고 후에 EFL컵 우승을 차지하며 강력함을 과시하기야 했습니다. 마르카스 강이 총두번의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스토크 시티전 부상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리그 우패 우승에 챔스 우승 도전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결국 그 시즌에 더블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상 리버풀편 총결산을 정리해봤습니다. 64화부터는 리버풀이 아닌 분데스 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미넨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미 이전에도 이적제의을 했었고 경기도 치른 적이 있었죠. 아무튼 64화부터 시작되는 바이에른 미넨에서의 커리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상 놀먹이였고 네이버블로그 이글루스,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은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